레슨에 이력서 Take a look at 무엇을 살펴보다 Already 이미 벌써 Writing class, 장문 수업 Practice, 연습하다 Realize,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Agree, 동의하다 Experience, 경험, 체험 Relax, 휴식을 취하다, 안심하다 Though, 무엇을 통해서 f o r 제공하다 제안하다 Company, 회사 Find out,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알아내다 Look up, 사전에서 찾다 Dictionary, 사전 Appropriate, 적절한 Distraction,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 Exhausted, 기진맥진한, 다 써버린 Motivate, 뭐뭇에 이유가 되다, 동기를 부여하다 Drop by, 뭐뭇에 들르다 Level, 수준, 정도, 수명 I'm flattered, 천만의 말씀입니다. Theater, 극장, specialty, 장기특기 전문 전공, disappear, 사라지다, pull out of, 무엇을 꺼내다, Stay tuned, 채널을 고정하다, hang from, 무엇에 매달리다, bookshelf, 책꽂이, flyby, 지나가다 날아가다, prepare, 준비하다, probably, 아마,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것이 더 낫다 Costume 의상 변장 Interrupt 방해하다 Advertise 광고하다 Breakdown 고장이 나다 Invitation 초대 초청 초청 s u v e n i r 기념품 Magnet 자석 Pick up 무엇을 가져오다 e l s e 그 밖에 다른 Compare, 비교하다 Quality, 질, 우수함 Take place, 발생하다, 개최하다 Exhibition, 전시회 Participate, 참가, 참여하다 Lecture, 강의, 강연 Creative, 창의적인 Science, lab, 과학실험실 A variety of, 여러가지의 Experiment, 실험 A number of, 약간의, 얼마간의 Be proud of, 몸을 자랑스러워하다 achievement, 업적, 성취한 것 chemistry, 화학 opportunity, 기회 put into action, 행동에 옮기다 built-in board, 개심판 floor, 바닥층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rest, 계속되다, 지속되다 Standard, 수준, 기준, 일반적인 표준 규격에 맞춘. Definitely, 분명히, 확실히. Recommend, 추천하다, 권장하다. Range, 범위가 모뭐에서모뭐에 이르다. Option, 선택권. In cash, 현금으로.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분명치 않은. Misunderstanding, 오해, 착오.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individual 개인의 독특한. it's not a big deal 별 일이 아니다. contact 연락하다 접촉하다. lost and found 분실물 취급소. right away 곧바로 즉시. turn in 모물을 돌려주다 반납하다. be interested in 모물을 관심 흥미가 있다.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 c o n t r i b u t e 기부 기여하다 모물한 원인이 되다. mentor 지도자, 선배, 유 경험자 Benefit, from, 모모에서 이득, 이득을 얻다 Rewarding, 보람이 있는 Life cycle, 생애 주기 Creature, 생물 Source, 유스의 정보통 사물 원천 근원 출처 Nectar, 꽃의 꿀, 진한 과일즙 Mysterious, 레이, 신비롭게, 이상하게, 모호하게 Although,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하여 Essential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Adjust to 뭐뭐에 적응하다 Take advantage of 뭐뭐을 활용하다 Registration 등록 w h e r e Experienced 경험이 풍부한 All wrong 뭐뭐을 따라 Temptation 유혹 Exclaim 소리치다 외치다 Attention 주의 집중 주목 관심 흥미 Cautious 조심하는 스트레치 아웃, 몸을 쭉 뻗다, m a i n 유지하다, 지키다, p r o g r e 전 앞으로 나아감, a m b 야망, 포부, u n s u s t a 지속될 수 없는, o v e r 초과 인출된, a f f o 감당할 수 있는, b a l a n 대차 대조표, i n t 의도, 목적, 의사, p r o s p 예상, 전망 Precision, 정확성, 정밀성 Consistency, 일관성, Projection, 투영, 예상, 추정, Apparent, 외관상의, Accuracy, 정확성, 정확도, Objectivity, 객관성, 객관성, 타당성, Subjective, 주관적인, Interpretation, 해석, 이해, 설명, authoritative authoritative 권위는 inspire 불러일으키다 notiably 눈에 띄지 않게 transmit 전달하다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분명한 ambiguity 모호성 애매함 invariable 불변의 consciously 의식하여 의식적으로 imprecisely 부정확하게 애매하게 Inherent, 고유한 Adaptability, 적응성 Celluloid, 영화 필름 Celluloid, 광어 영화의 필름에 쓰던 물질 Consist of, 뭐뭐로 이루어지다 Landscape, 경치 Assemble, 조합하다 Element, 요소 Sequence, 사건, 행동 등의 순서 Characteristic, 특징적인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Obedient, 순종적인 Trust, worthy 신뢰할 만한 Respondent, 응답자 As for, 무엇에 관해 말하면 Account for, 무엇을 차지하다 Assistant, 조수보조원 Emigrate, 타국으로 이주하다 Autobiography, 자서전, Exhibition, 전시회, Host, 개최하다, Ceramic, 도자기, 도기에, Available, 구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Botanic Garden, 식물원, Participant, 참가자, In the event or... 뭐뭐할 경우에는 만약 무뭐 뭐하면, Device, 장치, 기기, Parking lot, 주차장, Permit 허용하다 가능하게 하다 Adversity 역경 Disability 장애 Affection 애정 Crucially 결정적으로 Reassure 안심시키다 Chronically 만성적으로 To Advantage 유익하게 유리하게 Institutionalize 시설에 수용하다 Retain 유지 보유하다 Optimism, 낙관주의 Capacity, 용량, 수용력, 능력 Isolation, 고립, 격리 Virtually, 사실상 거의 가상으로 Benchmark, 기준을 정하다 Assessment, 평가 Rather, 오히려 약간 상당히 더 정확히 말하면 Frequently, 자주 흔히 Treatment, 치료 Deserved, 장애를 가진 s y l v e n i a 기념품 Interpreter, 통역사 Opponent, 상대, 반대자 Bargaining, 협상, 흥정 Spirited, 활발한 Intense, 치열한 Reasonable, 적절한, 비싸지 않은 Cultivate, 육성하다, 기르다 Development, 발달, 성장, 개발 a b s t r u c t u r e 지나치게 구조화하다. Instruction, 교육. p r e d e t e r m i n e 어? Predetermined. 미리 결정된 Cognitive 인식의 인지에 Intrigue, 호기심을불러일으키다 Intrinsically, 내재적으로. Engage in, 모모에 참여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보강하다. Temporal, 시간에. Resolution, 해상도. Particularly. 특히, 특별히. Satellite, 위성, 장치. Density, 밀도. Imagery, 사진, 하상. Fine grade, 결리 고운. Visible, 눈에 보이는, 뚜렷한. Serve, hourly, 한 시간 단위로.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 Grief, 슬픔. unpleasant, 불쾌한 utility, 유용성 수도전기, 가스같은 공이 있 sentiment, 감정, 정서 resentment, 분개함 seemingly, 외관상으로는 겉보기에 authenticity, 진실성, 진짜인 occurrence, 현재 일어나고 있는 house, 뭐뭇의 장소를 제공하다 Religious, 종교적인 i m b i b e into, 몸으로 진화하다, 발달하다 Subsequently, 따라서 s y m b o l y 상징적인, 상징하는 Establish, 설립, 수립하라 Allows, 불러일으키다 Spatial, 공간에 Inhibit, 억제하다 Executive. Executive, 경영 간부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i d e n t i f y 확인하다 알아보다 발견하다 individuality 개인의 고유한 특성 notion 개념 관념 생각 permanent 영원한 countless 무수한 셀수 없이 많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lead to ~으로 이끌다 disassociate from ~에서 단절되는 observe 관찰하다 목격하다 distinct 뚜렷한 분명한 별개 To the point of the 수준으로 Evolution 진화 Descendant 후손 Mature 성숙해지다 그다자르다 어, Hard Pressed 심한 압박을 받는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Maturity 성숙 Technical 전문적인 Sequence 순서 Habitual 습관적인 Tactically 전술적으로 Account 설명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intervention, 개입 parliamentary, 의회의 investment, 투자 conventional, 재례식의 renewable, 재생 가능한, 연장 가능한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registration, 법률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Attribute, s o c 로 돌리다. o n t r s o c i c u l t u r a t o n d u r o n t r i b u t e t o 뭐 a n d u r a d i s t u r b a n c e 방해 a t r t i a n a t i o n t i t u r i d a r i a t i o n d u r a t t u r a t a t r t i a t duration, a t r a t t i p y g i c i s t 물리학자 Unambiguous, 분명한, associated with, 몸과 연관된, q u a n t i f i e 수량화하다, considerable, 상당히 as opposed to, 무엇이 아니다 Perception, 인식, theoretically, theoretically 이론상, promoter, 기획자, shortcoming, 단점 Thundering 내성 같이 울리는 anticipate 예상하다 f u r i o u s 열광적인 desperate 절망적인 필사적인 take p i t on 무엇을 애처롭게 보다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관리의 행정에 Hold, 열다, 개최하다. Hesitate, 망설이다. Deposit, 보증금, 예치금. Make it, 성공하다, 해내다. Switch, 변경하다. Fresh water, 민물. Ascot, 허위하다, 아안하다 n u m e r o u s 수많은. Company, 함께 있음. Swear, 부풀어오르다. Chubby, 통통한. Assertiveness, 자기주장, 단호함. Uncharacteristic. uncharacteristic, 뭐모 답지 않은, go along, 무엇을 계속하다, assertive, 확신에 찬, disagreeable, 무례한, racist, 인종 차별주의자, call one's attention to, call my attention to, 무엇에 무엇에 주의를 환기시키다. Offense 기분 상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Similar 비슷한 Highly 아주 매우 r a p e t w e a r r a p e t w e a r 목록 Extrinsic 외적인 Motivator 동기 부여하는 것 Regards A as B A를 B로 여기다 d i m i n i s h 감소시키다 primary, 주된, 기본적인, intrinsic, 내적인, consistent, 일관성 있는, undertake, 착수하다, explicitly, 명백히, attain, 달성하다, demanding, 힘이 드는, ensure, 보증하다, evidence, 증거, dominating, 지배하는, contribute to, 무모한 원인이 되다, inferior, 무보다 못한, 질 낮은, Reasonable, 합리적인 Device, 다양한 Diverse, device Diverse, appreciate, 인식하다 l e a e 암초 Misinterpretation, 오역 Temperacentrism, 자기중심주의 Ethnocentrism, 자기 민족중심주의 no 민족 Superior, 우월한 standard 기준 표준 current 현재의 perspective 인식 resultant 그 결과로 생긴 그에 따른 temp 부추기다 on justify 정당화시키지 않다 distant 분명한 universal 보편적인 feature 특징이 ad vocate 옹호하다 f o o s and cons 찬성과 반대 Based Based 한쪽으로 치우친 Remark 말하다 Chronological age 생활 연령 Apparent 명백한 b e r y 변화를 주다 서로 다르다 Tish 조지 Passage 흐름, regist, 저항하다,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reference, 언급, chronological, chronological, chronological. 연대순으로, u s e f u l 젊은, in search of, 무엇을 찾아서, disclose, 밝히다, fountain, 원천, 삶, minor children, 미성년자, compare, 비교하다, Here, after, 여기서부터 In terms of, 무엇의 점에서 e n v o r o e m e n t 참여 포함 Notably, 눈에 띄게 Browse, 둘러보다, 훑어보다 Devotion, 헌신 Account, 이야기 Approximately, 약 거의 Depiction, 묘사 Carry of, 옮기다 Association 협회, renowned 유명한, figure 인물, 숫자, separate 개별의,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 essential 필수 famed 아주 유명한 저명한, fabulous 멋진, admission 입장, resident 주민, attribute 속성, 자질 Fundamental, 근본적인 Causality, 인과관계 Due to, 뭐 때문에 Property, 성질, 속성 Gravity, 중력 Phenomenon, 현상 Exclusively, 오로지 배타적으로 Relevant, 관련이 있는 Consist, 구성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Substance, 물질 Attempt, 시도하다 Oriented, Toward, 뭐뭇에 중점을 둔 Context, 맥락 Notion, 개념 Intuitive, 직관직인 Flatless, 날지 못하는 Evolve, 진화하다 Spot, 발견하다 r e e d b e d 갈대밭 Free Us, 맹렬한 몹시 화가 한 Intend on, 뭐뭇에 강한 관심 보이는 뭐뭇에 열중하고 있는 Compensate for, 무엇을 고충하다 보상 Obvious 분명한 Defect 결점 Elevated 높은 Out of 모모에서 Deliberatel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천천히 Opponent 상대자 Extend 뻗다 확대하다 Spectator 관중 Nondolest 그런데도 불구하고 Coming to contact 접촉하다 Element 요소 Comparability 양립 가능성 Existing 존재하는 Traded 특성 With advancing years 나 이거 들어가며 Consistent with 뭐가일치는 Customary 관습적인 Interface with 뭐가 접촉 접속하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Distinction 구별 구분 Hardwire 타고난 Boundary 경계 분계선 reference points 측 평가의 기준점, circumstance 환경 상황, inadequately 부적절하게, sting in 찌르는 듯한, intensely 매우 대단히, indicate 나타내다, common good 공익, take over 무슬 인수하다, artificial 인위적인, h y b r i d i n g hybrid breeding hybrid hybrid, breeding, 작전 교배, cultivate, 재배하다, distinct, 별개의, n e suited for, 무엇에 적합한, extension, 확장, patent law, 특허법,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 재산권, variety 식물 언어 등의 품종 종류 address myself to 모모 전념하다 어 three 세속적인 immortality 불멸 spring from 모모에서 갑자기 나타나다 tremendous 엄청난 electoral 선거에 i n r e g u r a t i o n to 모모와 관련하여 inspiration, 영감, instability, 불안정, intentional, 의도적인 headline, 구름이 생기다, take up, 뭐뭐를 배우다 시작하다, stick to, 뭐뭐를 고소하다, routine, 트에 박힌 일과,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reason, 이유, perspective, 관점, accomplish, 성취하다, stand from, 뭐뭐를 생기다, p e r m 확과, decision, 결정, punishment, 처벌, administer, 주다 부여하다, mere, 교육, 트 a 트 협박, 위협, we'll induce, 유도, 하다, avoidance, 회피, criticize, 비판변난 하다, dodge, 피하다, capability, 능력, vicious, cycle, 악순환, set in, 시작, 시작되다. c o n s e q u e n c e 결과 v i s i o n 시야 시력 unfamiliar, 낯선 with respect to 무모와 관련하여 assume, 추정, 가정하다 intensify, 증강하다 snapped at, 무엇에 확 달려드는 remarkable, 뛰어난 놀라운, valuable, 가치가 있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yield, 산출하다 b a r e 가장 기본적인 nothing more than, 단지 무엇일 뿐에 end, 목적 sacrifice, 희생시키다 ultimate, Accumination 축적 In myself 그 자체로 Prosperity 번영 Prosperity 번영 Prosperity 번영 Liberate from 뭔가에서 자유롭다 Inspire 영감을 주다 On myself 저절로 Generate 만들어 내다 Intake 섭취 Organism 생물체 유기체 Deadly 치명적인 Analyze 분석하다 Judgment 판단 Attractive, 매력적인, particular, 특정한, estimation, 평가, 판단, sensory, 감각의, restrict to, 무엇에 국한된, swallow, 삼키다, frequently, 자주, 번히 inappropriately, 부적절하게, refer to as, 몸으로 불리다 flavor, 맛, 향기, perception, 지각, raw, material, 원자재 Oh, s e m i n g l y 겉보기는 performance 업무 수행 evaluate 평가하다 factor 요소 요인 hold it down 억제하다 general 일반적인 downturn 경기 침체 frequency 빈도빈 represent 보여주다 나타내다 빈도 frequency norm 기준 표준 describe 기술하다, 묘사하다, practical 실용적인, exploitation 탐험, 탐사, Jupiter 목성, expense 비용, of use 유용한, acquire 얻다, 획득하다, suppose 추정하다, 가정하다, magnetism 자성, 자력 insert 모욕, merely 단순히 existence, 존재, scheme, 체계, 구조, midday, 대낮, glorious,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pose, 자세를 취하라, f a n s 멋진, contagious, 전염성에, recall, 해상하다, freshman, 신입생, 1학년, 노드 t 떡이다스트 struggle 애쓰다 힘겹게 나아가다 assignment 과제 숙제 sensational 선풍적인 vaguely 얼 희미한게 a b 들 u n d e of 반대어 미에 한더미에 tremble 떨다 떨리다 concentrate 집중하다 inviting 마음을 끌어당기는 challenging 힘든 get 준비하다 사다 Accomplished, 기량이 뛰어난 Track Record, 개인기관의 모든 실적 업적 p u n c t u a t e 잠시 그치게 하다 Sleep, 작은 실수 Slide, 저하하라 Turn Around, 정책 등의 변경 전환 Leg Behind, 뒤처지다 Ubiquarters, 동시에 어디냐 있는 v o l c a n g u e s s 화산재 브라미난, 저명한 A uh, High Achievement, 대성공 Bounce back from 모모에서 회복하다 Low point 최악의 상태 Train station 기차역 Destination 목적지 비 e due to 모모가 되어있다 Director 회사의 임원 이사 중역 Discipline 교과 학문의 분야 Abstract 추상적인 seemingly 표면적으로 외관상 로직, 논리, 논리학, intuition, 직관력, centrality, centrality, 중요성, 중심인, relevant, 타당성, 관련성, essential, 필수적인, 본질적인, 매우 중요한, all, good, deal, of, 상당한 양의, bubble c h a m b e 물리학 거울, 기포 상태, c h a m b e 상자, identifiable, 확인 가능한, particle, 미리자, parental 부모의 페지컬 육체의 development 발달 insurmountable 극복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c with 부모에 대처 대응하다 symbolic 상징적인 unconscious 무의식 의식이 없는 serve 기여하다 도움이 된다 immediate 당면한 직접적인 interfere 간섭하다 방해하다 intervention 간섭 사이에끼어든 intervene 개입하다 끼어들다 Dispute, 논쟁, sibling, 형제, 자매, reflect on,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Principle, 원칙, implication, 함축된 의미, justify, 정당한, conduct,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의 행동, violate, 위반되다, 위반하다, disapprove of, 무엇을 못마땅히 하다. Hold it u 무엇을 존경하다. Integrity, 정령 c o n f i d n c 무엇에 맞닥뜨리다. Edge, good. Edge, good. Edge, good.